어 맞아 그리고 혹시 약간 근데 비슷한 것도 있을까? 아니면 정말 완전히 다를까? 비슷한 것도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웃음> 비슷한 것도 있어 <웃음> 자, 다른 애지만 비슷한 게 있어 자, 혹시 어떤 게 비슷한 것까지 알수 있을까?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 중에서 비슷한 거 어, 형태가 비슷한 거야? 어, 그렇지 생김새도 일단 똑같. 얘네 생김새가 둘이 똑같네. 이제 그리고 또 떻절 말고 다른 거. 좀... 어, 어. 대절이도 있고 관계대명사. 그렇죠, 맞아요. 접속사라고 하는 애하고, 네. 자, 접속사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있잖아요. 네. 자, 자 얘네 둘의 원창에 여기다 한번 적어볼래요? 다른 점은 뭐가 다르다고? 다른 점... 어... 그냥 이름이... 이름? 어, 이름도 다르지그지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뭔가... 하는 뭐도 다를까? 역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지 아직 판서를 잘하네.